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맏형 진의 이야기입니다. BTS의 진이 미국 인플루언서에서 32일 연속 아시아 남성 1위, 전세계 남성 2위로 압도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 11월 4일 오전 기준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하이프 오디터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톱100 랭킹에서 진은 15위를 차지 지난 10월 3일부터 32일 연속 아시아 남성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전세계 남성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각국의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미국에서도 최고 수준인 진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케 하는데요. 진은 BTS 멤버 중 t 5 0의 랭크인한 유일한 멤버로서 유명 아티스트이자 셀러빈 빌리 아일리씨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등과 함께 초특급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하이프 우디터는 AI 알고리즘으로 특정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짜 페이크로 추정되는 팔로워 등을 분류해내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순위를 분석해 브랜드나 에이전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는 올해 봄에도 미국 탑첫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랭킹에서 24일 이상 연속 한국 남성 솔로 아티스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강의 인기를 보여왔었는데요. 지난해 12월 6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즉시 진은 글로벌 메가 인플루언서로 등극했고 진의 인스타그램은 비주얼킹이라고 불리며 팬들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대중들과 전문가들에게도 인정받는 진의 독보적인 미모 소탈한 성품이 엿보이는 일상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컬리스트로서 팬들이 궁금해하는 콘서트와 시상식 비하인드 등을 공유 소통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는 10월 22일 미국의 소셜미디어 분석업체이자 소비자 시장정보 플랫폼 넷베이스피드가 발표한 전세계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아티스트 톱10에서 솔로 1위를 차지 해당 차트의 16개월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아티스트 최초이자 최장의 대기록을 썼습니다. 단체를 포함하면 그룹 BTS에 이어 2위의 기록으로 지는 3개월 연속 팝2의 그룹과 솔로 아티스트로 모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아티스트가 됐다는데요. 지는 또 지난 4월 그래미 어워드에서 전 세계 남성 개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첫 번째 아티스트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 1위에 올랐으며 지난 2월 3월과 지난해 7월의 1위를 포함 총 4번의 1위를 차지하며 남다른 영향력과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2004년 설립된 넷 베이스키드사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현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등의 기업을 위해 소비자 주도적 의사결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10월 28일 발매된 진의 첫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발매 이틀 5시간 만에 아이튠즈 톱송 차트 100개국에 오르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중간 집계에서 한국 솔로 최고 기록으로 데뷔하는 등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과 콜드플레이가 공동으로 작곡과 작사, 연주에 참여한 더 아스트로나우트는 음악평론가 김도헌, 김영대와 해외음악전문매체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지는 11월 4일 이병 연기취소원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 는데요. 그러나 소속사인 비키트 뮤직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는 1992년생 만 30세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이병 연기 추천으로 올해 말까지 이병이 연기됐었는데요. 그간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국내를 넘어 명실상부 글로벌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진은 이병 연기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며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지난달 빅히트 뮤직 측은 진은 오는 10월 말 입병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이후 병무청에 입영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입대 계획을 공개했었습니다 이후 지는 4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영 취소원을 제출하면 통상 3개월 안에 입대가 결정되는 바 지는 이르면 연내 입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맏형 진의 행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가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지만 복무 후 한층 더 성숙한 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